안녕하세요, 연인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천영상님 많이 떨리고 미숙아분님 점점 성장 이 나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지? 이것은 닥터즈 레드 브레이크 트리 틸리의 사운드 메리 에이, 뭐지 이거? 나도 몰라. 에이, 던져. 그 다음에, 닥터지 램 플라메이스 그 클리어 수라을 에, 뭐였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완전 좋은 뜻 아니? 아, 몰라. 패스. 그 다음에, 어, 어디 보자. VA 엑스박스 파파운드이 30mm. 뭐지, 이거 몰라. 에이, 넘겨. 어, 이것은 국민템 아니? 와, 이거 짱 좋은데? 어디, 아, 안열네 아, 으, 아, 열렸다. 어, 내 얼굴. 눈이 부셔, 이건 뭐야? 어, 발라볼게 어, 뭐지? 아, 내눈 야! 이게 뭐야? 발라봐야지? 어, 오, 오, 오, very good. 이건 뭐지? 어, 모르겠네. 이거 완전 똥색 아니야? 어, 뭐지? 또, 눈, 내 모습 나왔어. 어떡해. 어, 이건 투글볼스 그래 마리러시리한번 써보세요. <웃음> 그 다음에, 어, 보자. 어, 이거는, 어, 짱 좋은 거. 어, 몽바리오드 베를데. 어, 이거 완전 프랑스인가? 나도 몰라. 한번 틀어 봐야지 어, 에이, 몰라. 던져. 패스. 다음은, 어, 이건, 어, 익스니다 달리 크림 탈리드2로 3만 오천 원. 이거 완전 짱보세 이거 그릇판 치킨이 두 마리 사먹겠다. 짱 좋겠네. 어, 한번 봐야지. 어, 이거 초점이 안 맞춰. 뭐지? 이거, 어, 한번 해봐야지.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몰라. 씨. 그 다음에 어, 삐아 라스 벨벳, 틴틴, 꽃보다 말라, 유 전원 한번 해치지 이거? 어 초점이 또안 맞히네 어 보인다 라스트 벨벳 아 이승 완전 빨간색인데 어디 보자 이건 뭐지? 어 뭐야 이거 완전 15년 정도 되이 이런, 이런 색이 나오다니어 이건 뭐지? 한번 써봐야지 오 이거 어디 연필색 있네 담은 마스카라 자자자자자아뭐 는데 이거 다음은 립스틱 어 브러쉬네 이거 올리브영 산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서 이거 존도템이거든요 어그 사람 보자 어토니 머리 퍼펙트 아이디 롱키 니젤 라펜라이어젤 블랙 한번 써봐야지 샤. 오 이건 오안 저지네 이거 뭐지 이거 혹시 워터 브루프? 그 다음에 보자. 어 컨실러 어, 발견 이거는 이스크린 라이프 라이프리어 디오 브리오쇼 컨실러 만원이 몰라 패스 이따 한번 써봐야지 모처 뭐 갖고 왔으니까 오 이거 뭔데 만유하세 참번써 봐야지. 오 이거 완전 바닐라색인데 한번 닫아 볼까? 일단 닫아보고 어, 한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스스스오 <목소리> 이거 가르지는데 이거 짱 좋은데 이거 완전 존좋템인데 이거 한번 써봐야지 한번 써봐 가르 어우 쓰고 있네 다음은 어 뭐지 어어 어, 이거 한번 써볼까 이것은 정샘물 아티스트 아이라인너 이거 정샘물인 아티스트가 쓴 겨? 이거 완전 짱인데? 한번 써봐야지. 오, 이거 완전 굵은데? 이거 완전 내가 아티스트가 된 느낌?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 블랙루즈컬 처박스틱도우 이오 피치크림 8,000원 한번 써봐야지. 오, 이건 엑소가 엑소가 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방탄소년단 비니미 그리... 비니미 최애템이 이런 반짝이템입니다 이거 완전 써보세요. 이거 레알 존좋템 Very good. 한번 보죠. 어, 물때클리닝 스킨이 아이브로펜스1 5 0 0 0 원. 이거 한번 써봐야겠군. 음, 나는 굿 어, 이거 한번 열어볼까? 돌려보니 빙글빙글. 오, 이건 뭐지? 이거 한번 볼까? 와, 이거 얇은데 이걸로 짱구 눈썹 내는 거 아니겠지?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어, 3에이스 마스카라 2만우원와 이거 완전 짱 얇은데 어디보자 어. 응 안써 <웃음> 다음은 어 키스미방수 갈색 마스카라 가격은 까먹은 이거 일본에서 산거예요 이거는 후쿠오카에서 산건데 이거는 실제로는 어제 생각에는 1200엔 정도 돼요 이거 엄청 비싸답니다 큐큐큐 다음은 어 i s 미 이거는 완전 전설의 아이템 c a n 브 make g r o 가격 까먹음 이거는 일본에서 산거예요 이건 아마도 500엔 정도 될듯키읔키 이거 완전 색깔이 완전 귀여워 카와이네 다음은 어,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 팔레트 프린지 코트 쇼링 25,000엔 이거 완전 어.. 여러가지 브라운 계로 만든 그런 어마이 아직도 oh 내 얼굴이 또 미쳤어. 이거 완전 사기템 아니야, 이거? 이 거울이 미친 거였구나, 이거 완전. 일단 한번봐아보자 어, 이거 완전 반짝이 템들이잖아? 이거 반짝이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 나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왜너만 이것만 산 거니? 나도 생일, 나도 언젠가 꼭 살고 말 테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완전 전부터 브라운 템인데 이거 와 이거 완전 오져요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이거 완전 전조 템입니다. 이따. 아, 아. 어 이거 완전 오진데?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완전 브라운 케이얼의 컬러입니다. 이거 꼭 사세요. 전조 템이에요. 어이 한번 보자. 음, 어느 것이 좋을까? 이거 볼까? 올리브영 딴거풀에 가격 까먹음. 응, 몰라. 안녕, 빠이.